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합법과 불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푸드트럭으로 토스트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면서 차량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합법적 영업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합법적 영업을 하면 좋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입찰에 응모해 사업권을 따고 딴 후에도 지정 장소에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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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게는 일반 길거리 행상이라 할수 있겠고요. 좀 규모 있게 하면 백화점에서 파는 행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행사 로드샵 행사는요.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어,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전철역 옆에서 실제로 로드샵을 형태로 해서 가방들을 공장에서 받아서 직접 팔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그 훈련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어, 작게는 그렇게 시작해서부터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하다못해 국가기관 그 자체 뭐 군청이라든지 시청에서도 실제 로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데도 여러분이 아이템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매출을 낼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요 어~ 너무 단기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예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야외 행사 같은 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수익에 수익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로드샵을 행사할 때는 행사할 때 로드샵을 통해서 판매를 할 때는요 일단 장소에 대한 어떤 위치나 어떤 이벤트를 위한 어떤 준비 사항들이 좀 사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로드샵에 그 판매를 할 때는요 참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판매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제품을 매입을 해서 팔아야 할까요? 어, 제가 경험으로는요 한 3만원에서 4만원짜리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만원에 파는 제품을 어, 4만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8만원에 할인 행사를 하셔야 로드 행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소비자께서 파는 거와 로드샵에서 파는 행사는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 그대로 행사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져오는 가격도 저렴하게 가져와야만 여러분이 익이 남길 수 있겠죠 그만큼 하루에 영향을 매출을 받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몇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이사인물입니다 이런 프랭카드라든지 이런 사인물들을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판초훌리안 문구를 잘 연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로드에서 직접 판매를 할 때는, 아, 길을 가다가 보, 보거나 아니면 행사, 뭐, 샵에 들어왔을 때, 백화점에 왔을 때 아니면 일반 행사하는 곳을 왔을 때, 아, 이 제품 정말 행사하는 제품 맞구나라고 인지해 주신 정도의 그런 마케팅 컨셉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고객을 설득할 때 기본적인 설득 멘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팔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설득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제품에 대한 사양과 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겠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고객을 상대해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모른 오정보를 가지고 물건을 팔았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여러분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또이 홍보에 대한 마케팅 컨셉을 잘 잡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처음 행사를 시작해서부터 행사를 마지막 끝날 때까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애로상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익률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출을 낼수 있는 초기 창업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판매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 대표님, 제가 저는 이제 네. 제가 만든 음식을 길거리에서 네. 팔려고 하는데요. 어, 될수 있으면 고정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음... 장사를 하고 싶은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아, 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대표님이 그 창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 한번 놀러를 가봤는데요. 어 가서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어 일정 금액을 그 점포 비용이나 뭐 창업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도 네. 창업을 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아참 좋은 제도가 있구나 이 생각을 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네. 어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그거랑 매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네, 네.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원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방자치단체 먼저 찾아가서 네.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덕분에 소홀하게 준비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 기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기법보다는요. 이 오프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그 사업자분들은 더 필요한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서게 되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 결단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오프라인은 제품이 들어가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요. 이 제품 예산 편성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많이 있다 지라도 오프라인 매장 행사를 할땐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그 철저한 준비를 통한 확신이 있어야만 이 다음 단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확신이 설 때까지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신중함이 요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로드숍을 운영하는 데 있어 좋은 아이템은 어떤 것인가요? 어, 로드숍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면요. 제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제품은 이제 기관 로드숍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과 기간 행사 기행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식품을 만약에 우리가 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식품을 하나 파시면 이게 유효 기간도 필요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의 어떤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 문제가 될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품 같은 거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의류 같은 것도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의류 같은 경우는요 재고에 대한 부담과 반품률이 높습니다. 평균 30% 정도가 좌지우지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그만큼 구매에 대한 어떤 패턴도 빠른 반면에 재고 관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 중에서 소자본 창업자분들한테는 의료 이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재고에 대한 부담을 안았을 때는 그 판매에 대한 기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국그 재고가 결국 여러분 팔았던 이익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의료는 좀 지양하고 싶고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자파입니다. 자파는 재고가 상하지가 않고 꾸준하게 재고 관리가 되기, 되기도 하고요. 가지고만 있으면 시간이 걸리면 다 팔려나가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액세서리나 이런 자파류, 가방류나 이런 피형류들을 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